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열정 그리고 어, 여러분들의 힘이 결집이 될때 그리고 더 신속하고 더 풍부하고 더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특히 이곳 화목 육동 그리고 등소소송학교 인근은 그야말로 가장 먼저 선정이 되어서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정말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라야 나머지 8곳도 어,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저희 무총장과 저희 직원들께서 반단없이 어, 정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